자! 부산에서 선물이 왔어! 애기중지 뭘까? <웃음> <뭐지>? <웃음> 캥거루 꼬리야! 와, 아빠, 나 이거 한번안 아, 이거... 먹었어! 나도! 너나 캥거루... 먹어볼래? <웃음> 캥거루 꼬리야! 아, 이거 리얼이야? <웃음> 양! 돼지, 오리, 오리, 소, 탱거루 꼬리 한번 먹어보자. 얘눈흰 눈동, 흰 눈동 잘 아파. 비늘 먹으면 안 되지. 아빠 뜯어줄게. 잘자 해주도 맛좀봐 봐. 이제 어때 맛이? 집뼈도 다 먹고 있어? 응. 오, 응. 중지야 너 혼자 먹지 모르게. 말고. 중지야 너너